어 oh, 예. Yeah. I'll s guys w a v 어 예. Thank you. 세리머니요 그냥 경기하기 전에 미리 씻고. <웃음> 그이유는땀 흘릴 일 없으니까. <웃음> <웃음> <웃음> 네. 다 네. 어, 다음에 생각해서 할게요. 저 아직 지금 생각하는 게 없어요. 저희 <웃음> 지금 파이팅 <웃음> 어, 일하 세리번이 히로가잖아 세리번이요? 이거 저거잖아. 승리 요정인데. 네? 그건 사라어 세리번이. 형, 형, 형, 형! 말을 죄송합니다. 히어로! 승리세리번승리승리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제가 하면 되는 음,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부러운데. 승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 나이 모습 무슨 날무스 <웃음> 무슨 세레머니예요. 네. 승리의 표정.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승리인데 네. 오늘 첫 승리인데 그 네. 기념하는 차원에서 승리의 세레머니 혹은 승리의 표정을 지어줍니다. <웃음> 그냥... 끝니다 승리의 세머니 승리의 세리머내 세리머니 제 요즘 밀고 있는건데 뭐 어떻게 <웃음> 제가 <못> <웃음> <할까요>? <웃음> <웃음> 어 <제> 스마일 나도 잘했습니다 <웃음> 일본인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웃는 거예요? 팀원들이안해 <웃음> <근데, 소원질> <웃음> 수련이 저.. 첫 승? 어.. 그냥 좀 운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연패 스톱 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또 선배님들 다좀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첫홈 승리인데 그걸 기념을 위한 승리의 세리머니 이번 시즌 본인이 밀고 싶은 세리머니 하셔도 될까요? 세리머니? 아 네. 세리머니 아니 안 <웃음> 그래도 세리머니를 저희 정하고 있었는데 아직 저 아이디어가 안 나왔거든요 승리의 표정? 네, 아, 표정 마스크 때문에 아, 사, 마스크 살짝 어. <웃음> <펭수는 웃음> <힌트는>. 이지세리니 <이리. 웃음> <웃음> 하나 뭐 해해아 <웃음> 홈에서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승리의 의정을주고시 아, 네, 네. 아니.. 그거 있잖아 아니 그거 있아니거고 아니 거알고 그거, 그거, 그거 있잖아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뭐이네이름슛습니다유심 뭐, 뭐. 아, 뭐, 네. 네, <웃음> 아 세리머니. 보셨죠? 헤딩슛. 안 보셨어요. 괜찮습니다. 태인이 네. 웃고 있더라고, 태인. 네. 아. 어,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올해 올해 네. 올해 승리 세리머니 네. 화이팅 아, 저거요. 무슨 뜻인지 아, 어. 습니다 오늘 안타쳤으니까 전화라고. 네. 그런 뜻입니다. <웃음> 전화를. 예, 아니 뭐뭐뭐 뭐, 뭐, 지인들 뭐분들이가뭐 세무 레약 보여줬고 힘듭니다 오늘 홈 승리 하려고 네, 이 항목을 던져서 네, 승리의 표정은 힘든 표정. 그렇습니다. 어, 어, 승리 세레머니 세리머니요? 할게 없는데. I 어, 네. 어, 뭐, 이 h 하 n k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요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어? h a t is it? What 어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뭐, 가 있겠습니까? 이거지 빅토리아 세레모니아 파이팅 파이팅 오늘 주문이 첫 음에서 첫승했으니까 예. 이어하는세이어이어표이을가어이어이거요이렇게 이어가.